아 뭐야 집에 오는데 우리 집 밖에 전봇대가 사라져서 너무 어두웠습니다. <웃음> 응? 나리 <웃음> 시작합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전봇대 도난맨입니다. 줄여서 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상대는 엔터 두번 아리 서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엔터 두번 아리를 치면 스페리 써집니다. 저런 야비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자는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 이래비 되어서 이래리를 피해주며 들어갔습니다. 잭스. Oh, 그때 미니맵에 리신이 포착되어 안전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라인이 매우 안좋았지만 리신이 올수 없는 거리이기에 이레를 때려줬습니다. 나무 라인을 받아먹고 싶어 빼지 않는 건방진 이레를 잡아줬습니다. 그때 이렐리아가 저에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레를 너무 무시해버렸고 다행히 잘리진 않았습니다. 너무 비게이브가 쌓여버렸고 결국 다이브를 당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와, 야, 망했다. 하지만 빠르게 퇴를 써서 남은 미니언이라도 먹어줬습니다. 그때 그웬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꼬리를 흔들자 이레리 들어왔습니다. 방복은 없다! 이대로 몰아붙으라거나! 대가을 저자! 이 저거 가왜 저래? 이래리 이해서 제가 죽게 되었지만 그웬이 라인까지 먹으며 꽤나 큰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또 다시 비그레이브가 만들어졌고 무조건 다이브 가기기에 그웬을 불러줬습니다. 갑자기 이래리 흥분해 버렸고 별 손해 없이 이렐만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워 골드를 먹고 빼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이래리 일기토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아쉽게도 네, 자, 자, 자, 잡았네요. 그리고 리신의 음파를 섹시하게 피해줬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 리신 저기서 더 빠질게 어딨냐 단체로 잭스를 첵스 초코라고 생각했는지 무리해서 저에게 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몰락한 왕의 검을 구매해줬습니다 몰락한 왕의 힘을 이렐에게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랐죠 와 겁나 놀라버렸죠 그렇게 타워까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 미드에 이렐이 포착되었고 리신까지 미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탑을 계속 밀어줬습니다. 이렐이 바텀에 갔고 두 명이 위기에 처하지만 다행히 도망에 성공합니다. 는 희망사항이었고 잘 빼놓고 도대체 왜 죽어주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막으러 오지 않았고 탑 2차 타워까지 밀어줬습니다. 그렇게 블루도 카정해주고 바위게까지 챙겨주면서 전령도 쳐주고 바텀 합류까지 지리는 탑 차이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게 나야. 그렇게 트포까지 나와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라인을 밀어주고 있었는데, 지가 무슨 원포맨이라도 되는지 적 위치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리신에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히 가세요. 와, 너무 아까운데 아쉽긴 했지만 결국 무리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라인을 밀고 있는 연애에게 닌자맨과 빵빵맨이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깝게 잘리게 됩니다. 그후 제가 바텀을 밀고 있었는데 땅굴을 파서 대기타는 쓰레쉬 그리고 쓰레쉬가 판테온을 물자마자 이렐리아의 텔과 리신의 등장으로 전멸하게 됩니다. 골드 구간 솔랭에서 거의 롤챔스급 합류를 보게 되다니 기분이 하나도 안좋습니다. 이렐이 요네까지 잡게 되면서 이렐이 꽤나 커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잭스의 나사 박이 선언됩니다. 그때 미드에서 싸움이 열리는데 저희도 롤챔스급 합류를 보여주게 됩니다. 골드 구간 솔랭에서 거의 롤챔스급 합류를 보게 되다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탑을 밀고 있던 와중 미드에서 싸움이 났지만 다행히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르이 미쳤는지 저에게 들어왔고 제가 미친듯이 도망갔습니다. 어, 야 잠깐만, 존나 아프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드에서 큰 싸움이 열렸고 도착해서 쉽게 이기아 싶었지만 더 이상 제가 알던 이렐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렐리아 왜 저래? 하지만 그 이후 용을 챙기고 교전에서까지 승리했습니다. 미니언 뭐야 이거 어비중이 의심되는 미니언을 타자 당황하는 르블랑까지 잡아냈습니다 리신이 늑대에게 큐를 맞췄고 설마 들어올 리가 있었습니다 쉔군까지 빼며 리신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중무가 나와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바텀들이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잘리고 서렌투표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 그렇게 바텀이 없는 한타가 시작되는데 주... 아... 그렇게 저 빼고 모두 잘리게 됩니다. <웃음> 또 다시 찾아온 용타임 라인을 밀고 트이 있기에 집에 가서 마초해 하이템을 샀습니다. 왓드 왓드 왓드 왓드 왓드 왓드. 누군가 박아준 와드에 델포를 탔고 한타는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론까지 먹어준 후 그웬이 풀템이 나왔기에 정글까지 모두 먹어준 후 저까지 풀템을 뽑아줬습니다. 그때 세부리를 먹고 있는 리신에게 점프를 뛰었는데 리신 궁과 쉔 궁을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쓰레시와 그웬이 리신을 물었고 가인으로 살아나는 리신은 그웬에게 막힌 채 쓰레시와 나머지를 상대하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손님? 아이온이가 더블 킬. 트리플 킬. 그렇게 르블랑까지 잡고 상대 넥서스를 깨줬습니다. 질량 1등 내 캐리 끝